자, 여러분들 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... 일단 우리나라의 얼리 담긴 김치를 먹어볼 텐데요 김치의 칭따오? 이건 뭐 참아? 이건 뭐 참지? 사실 제가 김치 없으면 밥상을막 없고 그랬어요 옛날에 하여튼 일단, 일단 먼저 이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고 막 유명한데 이거 보세요! 어? 와 이게 바깥이랑 안쪽이랑 달라 김치는 찢어야 제맛이지. 이건 못 참, 이건 못 참아. 여 김밥에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.. 때깔이 벌써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거 보세요. 어! 일단 먹어볼게요. 음. 아. 안녕하세요. 아. 아. 아. 아, 나 진짜 이건 못 잡아. 아 이건 못 잡아. 아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인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. 단맛이 강해서 먹을 때마다 계속 이게 칩피게 만드네. 와 아, 벌써 이게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. 그리고 양념이 되게 많아서. 아지좋게 뭐냐면 덜 익었어.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되잖아 상품이라서. 근데 이걸 여러분들 좀만 느끼잖아. 진짜 쫙 죽어. 이거 먹까 죽어요. 그냥 경고했어. 와 여기다가 양념 요거를 이렇게 쓱 묻혀가지고 올려놓고 와 죽인다. 이거 빨리 보세요! 어? 그런게 아니고 어린이 먹이면 안되고 참음만해요 근데 일반인은 못참지 일반인은 절대 못참지 아 싹싹 그냥 묻혀가지고 아 맵긴 해! 맵긴 한데 계속 먹을 수 있긴 해 나니까 솔직히 이 정도 먹긴 해 아, 양념 묻혀 나는! 나는 묻치긴 해! 나 양념을 좋아하긴 해 진짜 상남자는 빠꾸 없어요 아! 아! 아! 날이 좋아이? 날이 좋지? 저 먹을래? 맵진 않아 맵진 않은데 좀 자극적이긴 해 내 스타일이긴 해 여러분들 날씨 좀 보세요! 어? Oh! Oh! Oh! 아, 이게 3 이야. 이게 3한 숟간 남았 거든. 한 숟간, 내 마지막 한 타야. 아, 맛있네. 김치가잘익었 어. 이건 못 참아. 이건 못 참지. 나는 풀어다. 나는 풀어다. 나 풀어다. 또다. 바람 어다 아. 야, 가서 물 가져와. 목말목매어서 그래. 빨리 어. 야불물물물 아, 물 가지고 와봐! 진짜 물 가지고 와봐! 야물 가지고 와봐! 아! 아 이거 못 잡아! 아 이거 못 잡아! 아! 으악! 으악! 몸소 한국에서 제일 매운 김치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김치 자체가 맛있어요 단맛 매운맛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거를 맨밥에도 좋지만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면에 같이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것으로 김치 먹방 끝 아, 가려도 요